예 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어셈블리 내에 있는 부품간 연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티 기능 하고요 조인 부품합치기라고 하는 이 두가지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삼각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불이라고 보시면 되어고 요렇게 봉이 있죠 이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품을 하나, 이렇게 구하 하나씩 하나씩 모델링 해가지고, 요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돌줄 컷으로 이렇게 빼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방법 말고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린의 부품과 연산인 이캐비티하고 그리고, 음, 조인 기능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한 변의 길이는 23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9는요. 반지름을 5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축이라고 해,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실린더 있죠? 봉, 지름을 20으로 해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죠. 결과는 이겁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내에 스케치에서 모든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다 이제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붙인 다음에 부품 간 연산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죠. 어셈블리. x 일단 항상 모든 작업은 저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테스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asy. 자, 배경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 생각불이니까요 3스케치로 하겠습니다 면을 살짝 돌려 놓고요 라인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일단 탭키 누르셔가지고이 전원 X젭 면을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클릭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3D 스케치 하실 때는 면을 확확 돌리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조선을 이렇게 중간점 있죠? 이 선의 중간점이랑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선의 중간점이랑 각각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을 잡는 거죠. 자, 이 선은 원점을 지나갈 건 일치를 걸겠습니다이 선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번점을 지나갈검 일치 일치구속을 걸겠습니다그 다음에 이게 완전 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어느 하나는 축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Z축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230으로 보겠습니다 지수 어, 이 부분 있죠 여기를 230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개의 선의 길이는 동등하다. 동등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어 직각을 거셔도 되는데 직각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상관없죠. 사실은. 직각, 이 선과 이 선도 직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야겠죠? 이거 가지고요. 이 방향이죠? 탭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Y축 방향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겠습니다 면을 바꿀 때는 탭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선을 가지고요 각각 이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이세 개의 선은 길이가 같다 하시고 또 하나는 이 검정색 선하고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다한 변의 길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230이 되겠죠 자 나중에 어셈블리를 생각해서요 저는 이 미들 포인트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 놓겠습니다 여기다요 여기는 점이 있으니까 따로 점을 안찍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죠 그럼 이렇게 서리 스케치 보통 이제 3 스케치 이건 조립할 때도 많이 쓰죠 조립할 조립판을 용도로 해서 이렇게 스케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피처 속성에서 이름을 좀 바꿀까요? 저는 스켈레톤 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큰 의미 없습니다. 예, 뭐 뼈대, 골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230을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도구 있죠. 마우스 오른쪽 도구. 요건 누르셔 가지고 여기, 글로벌 변수, 쓰겠습니다. 뭐랄까요? 뭐, 랭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230으로 주겠습니다.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길이 단위에, 길이에 적용되면, 밀리미터 mm 될 거고, 230mm. 각도에 적용되면, 2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스케치에 들어오셔가지고, 230 있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 수식이니까요. 엑셀처럼. 넌 하시고, 글로벌 변수 중에서 랭크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면이게 시그마 분단 얘기는 수식 관계가 생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게 230이 아니라 30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300짜리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300짜리요. 원래대로 230으로 해놓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품을 또 하나씩 하나씩 제작한 다음에 가다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따로 작업을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가보죠. 어셈블리에서 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파트 자, 파트로 들어가야겠죠? 확인 일단 면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ES 스키 누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요 저장을 해야겠죠? 웹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클릭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스피어 테스터 스피어 라고 하죠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겠습니다 을 그렇죠?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픽서 첫 번째 부품은 무조건 고정으로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미 위치에 이렇게 붙이고 싶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자유롭게 움직이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러 사람 작업해보죠 파트 열기 네. 자 간단하게 뭐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는 지름 50, 반지름 50이니까요 지름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음, 하시고 반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회전축 뭐 미리 만들어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모서리 잡으셔도 되겠죠 이거 지름을 반지름을 표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건 도면의 문제지 뭐 스케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밑에 쭉 가시면 표시 옵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 지름으로 표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반경으로 표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파이 나오죠 회전 축이 자동으로 인식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저장해야겠죠 당연히 예스 어셈블리에 재생성 한미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자, 이걸 끌다가 어 인미 위치 갖다 놔보자. 이걸 이제 여기다 이제 붙여야겠죠. 메이트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원점이 있으니까요. 자, 원점 보이게 한 다음에 원점이 요건가요요건가요 네. 원점 보이게 한 다음에 메이트 걸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일치 이렇게 걸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걸어놓죠. 자,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그래야겠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필요한 개수만큼 복사한 다음에, 메이트 걸면 되겠죠? 메이트. 메이트와 함께 복사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오케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오케이. 하나를 더 만들었네요.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구의 위치가 정해된거죠 아직까지는 이 구가 회전이 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있는 겁니다. 원점을 일단 끄겠습니다. 자, 항상 신호등이 있다면 재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저장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g 대를 만들어야겠죠. 봉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봉도요 새파트사 살펴 보자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확인 일단 뭐 esc키 누르셔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오른쪽 웹 파일로 저장하죠 자 테스트 테스트 언더와 뭐 실린더라고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확인으로 아주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파트 열기로 할까요 파트 편집을 해야 되고요 저는 파트 열기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원을 하는 나 크죠 원의 지름은 20입니다 2 0이고요그 다음에 돌출량은 150을 하겠습니다 돌출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한쪽으로 몰기보다는 중간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150. 이렇게요. 150. 중간 평면 150이니까 이쪽 뭐 75, 75 되겠죠?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챔버 딸 수도 있겠죠? 필렛을 딸 수도 있고, 챔버를 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못뭐 따기, 뭐, 한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체결이 되게끔 이 정도로 하죠.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실린더가 만들어졌습니다. yes, 예, 누르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겠죠? 얘도 이제, 픽스 고정으로 되어 있죠? 그럼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자유롭게 움직이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끔 하겠습니다. 스케치 한번 볼까요? 스케치를 보이게 해놓고 잡을 해보자. 자, 여기다 이제 메이트 걸면 됩니다. 요 점을, 여기다 점에다가. 자 메이트 하죠. 이 점을 이 점에다가 일치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등근 옆면하고 얘하고 동심. 평행보다는 동심이 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빙글빙글. 원점을 보이게 한 다음에 얘런한 돌려보시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안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또 면하고의 구속관계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죠. 자 얘는 이제 메이트가 몇개 걸렸습니까? 두개 걸렸습니다. 그렇죠? 일치하고 동심 두개 걸렸는데 좀 다른 기능을 써볼까요? 메이트와 함께 복사 기능을 써보자. 메이트와 함께 복사. 선택할 부품은 얘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단계. 이제 일치. 요점하고 일치죠. 그 다음에 동심. 여 선이죠? 음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됐죠? 그 다음에 또 일치동심 오케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일치동심 오케이. 일치동심 오케이. 일치동심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이 됐죠? X, Y 나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면하고 같은 구속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얘도 움직일 그 상황이 되는 거고, 얘도 움직이겠죠. 자, 요 스케치는 일단 숨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테스트 실린드 있죠? 스케치 부분도 일단 하나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근데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이부 속부분이 파진 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캐비티 기능을 사용해서 이 속부분을 파야 됩니다. 자 그럼 구 있죠. 사실은 이 기능은 검형에서 사용되는 기능이지 실제 뭐 단품의 기능은 아닌데 사실은 피처에도이 캐비티 기능이 있습니다. 빼는 거죠. 뺄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 빼는 겁니까? 이 구에서 이 봉만 봉하고 겹친 부분만큼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셈블리가 아니라 파트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구절 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파트 편집 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삽입에 피처에 캐비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게 A라고 보시면 됩니다. A에서 B를 빼는 거죠. 빼야 될 부품을 하나, 둘, 세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누르면, 이만큼이 빠져나가겠죠. 맞죠? 그렇죠? 여기 다 빠집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왜다 빠지죠? 이게 복제품이잖아요? 사실은, 얘는 이제, 여기를 하나를 이제 고정을 시켜보죠.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부품들은. 사실은 따로 조립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미리 조립해놓으면 안 되죠. 왜냐? 결국은 이 구에 대한 복제품들이기 때문에 얘 구멍 뚫리는 위치만큼 얘도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얘 누르겠습니다. 얘, 얘. 자, 하나씩 가져와서 얘 있죠? 컨트롤 키 누르셔야죠.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메이트 하겠습니다. 동심 구수 맞추면 됩니다. 요렇게 오케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하고 동심 주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하죠? 일단 빠지나요? 안 빠지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얘는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에 가시면 어 계산해 보시면 간섭탐지라고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시죠. 계산해 보시면 간섭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식으로 잘 잡으시면 됩니다 양쪽에 동심 잡아버리니까 얘가 위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렇게 정확하게 매칭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또뭐 메이터와 복사하셔가지고 이름을 복사하면 되겠죠 찍고 다음 단계 동심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죠 하나 잡았어요.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예로 맞춰볼까요? 예. 아유, 미치가 틀렸어요. 일단, 오케이 한 다음에요. X 누른 다음에, 메이트 중에서, 첫 번째 게 잘못 잡힌 것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 메이트, 이놈이랑 얘랑,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얘도 하나 더 복제한 다음에요. 메이트 걸겠습니다. 이놈이랑 이놈이랑 잘못 잡았나요? 자, 이놈이랑 동심 반대방향으로 동심을 리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랑 얘랑 동심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이트가 완성이 됐죠? 됐죠? 그림자 효과는 좀씩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습니까? 이 캐비티 기능을 쓴다고 그러면 굳이 막, 하나씩 하나씩, 여기 이 부품을 만들 때 여기 얼마만큼, 여기다 전면을 만들어서 얼마를 뚫어야 되고 막 그런 신경쓸 필요가 없죠. 좀더 복잡한 형상 간의 부품 간의 어떤 연산이다 그러면, 이 분리 연산 있죠? 연산이다 그러면, 이런 캐비티 기능을 쓴다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만큼을 빼내버려가지고 완성을 시켜 나올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린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회전이 되는 상황인데 뭐 거기는다두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원점을 한번 볼까요? 어셈블리 원점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적당히 되는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합치고 싶어요. 네, 가까이 캐비티 캡틱...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별도로 열어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구멍이 뚫려있는지 있겠죠? 이 화살표의 미는 뭐죠? 외부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외부 참조 목록 보면, 그렇죠? 지금 상황 내라는 것은 이 참조하고 있는 부품이 현재 이 솔리드 웍스 내에서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연결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모두 분리하셔야 되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그고 싶으면 모두 잠금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건 원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얘네들을 이제 완성품이라 보셔 가지고 얘네들을 한 덩어리 화시키는 그런 명령어로한 배워 보죠 그게 바로 바디 합치입니다 새로운 단품을 하나 추가하죠. 새 파트 파트를 하나 넣고요. e SC 얘는 외부 파일로 저장하죠. 뭐 조인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조인 파이널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어요 얘도 파트 명령이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파트 편집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삽입에 피치해 보시면 부품 합치라고 기 있죠. 합칠 부품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쭉다 범위 잡으면 되겠죠. 네. 자, 어셈블리 내에 있는 파일들에게 숨기고 싶으면 파트 숨기기 하시면 되는 거. 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다시 어셈블리로 올라오죠? 여기 보면, 부품 화축이돼 있죠? 얘를 별도로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냥 덩어리에요. 한 덩어리. 물론, 배부 참조 목록을 제거하겠다. 모두 분리해버리죠. yes. 확인 누르겠습니다. 얘는 이제 연결 관계 끊어진 거죠. x라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변경이 되면 얘도 변경이 되겠죠. 그렇지만 연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경사항이 얘한테 전달은 안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으로 해셔가지고 여러분이 설계나 나신다고 그러면좀더 어, 쉽게 유연하게 설계를 해나실 수 있겠죠. 물론 수식관계를 거쳐가지고 이게 좀더 능동적으로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봉의 길이도 늘어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또 수식관계를 거셔야 됩니다. 그았죠 자, 그런 이 시그마 들어가셔야죠. 수식관계를 거신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런 형태의 구현도 가능하실 거고. 비율적으로 뭐, 이 구의 크기도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식을 거셔야겠죠. 이번 강좌의 주목적은 이 캐비티, 부품과 부품, A라는 부품에서 B라는 부품을 빼물어서, B만큼을 빼물어서 뭐, 음, 캡치는 부분을 제가할수 있는 캐비트 기능하고요. 그리고 부품을 합칠 수 있는 이 조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